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1코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한 나의 애창곡이 음반으로 2기에 보컬트레이너 겸 엔지니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총 19명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중 4명이 선발되어 4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락 발라드 힙합 트로트 단한 분도 장르가 겹치지 않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레슨을 하고 녹음을 진행한 거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고 참가자분들께서 소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굉장히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담긴 소정의 선물도 주시면서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비상 플렉스 에가타 꿈처럼 이렇게 내네 곡이 올라올 거예요 힘이 될수 있는 좋은 댓글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kbs 3 우리는 한가족에서 방송된 내용을 첨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가기가 조금은 그렇지만 음. 제 옛날 기억에 따르면 노래 부르고 나서 그 테이프에 녹음을 해주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기억나세요? 그럼요. <웃음> 물론 그 테이프를 집에 가서 듣진 않았습니다. 네.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또 괴롭잖아요. <웃음> 그런데 잘 부른다면 그걸 간직하고 싶고 그 녹음 테이프가 내 음반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노래 잘 부르고 즐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정말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의 애창곡이 음반으로라는 어, 시간이에요. 네. 내가 잘 부르는 애창곡이 음반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노래에 자신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인기 만점 프로그램이겠는데요. 어, 네. 네. 노래 를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을 1대1로 보컬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내 애창곡을 부르면 그 노래가 녹음이 돼서 음반, 그러니까 CD로 나오는 건데요. 전문 레슨을 받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음반을 만고 되는 것도 기대가 되고 이런 기회가 참 흔치 않은데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박유선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보시죠. 시각장애인분 대상으로 이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분들을 이제 전문 보컬 트레이너와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만의 그 애창곡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일단은 어, 음반으로 제작되기 전까지 이제 전문 레슨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음반을 제작하고 나서에 저희가 기대 효과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창력 상승했다는 이제 자신감 회복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저희가 목적을 갖고.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참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접하시게 될 이제 많은 분들 보시고 아 나도 비록 장애가 있지만 어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할수 있어 도전 정신을 좀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의 그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믿으시고 이제 자신감 또한 더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웃음> 네,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한 한 시간씩 그 4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총 4시간입니다. 음. 그러니까 시간이 어 촉박하긴 한데요. 일단 음반에 들어갈 노래를 녹음하는 데만 최소 1시간이 걸리고 음. 후반 작업도 또 1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네. 결국에 보컬 트레이너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그 2시간 안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고 노래에 적용시키는 걸다 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그 보기 위해서 음. 그걸 녹음하는 비포 녹음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한지를 보고 잠재력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하려면 프로그램을 부지런히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일단 불러보고 그걸 녹음하는 비포 녹음 현장 함께 해보실까요? 정식적으로 비퍼녹음을 받을건데 받을 주의하실게 딱 하나 있어요 발을 이렇게 구르면 은 이게 녹음이 되게 크게 돼요 아, 예. 그것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시면 가볼까요? 네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해 그토록 오랫동안 추렀던 날개 하늘로 더넓게별쳐 보이며 날고 싶어 자 다시 드릴게요. 그 모든 거리치만후회 없어 어, 잘 들어가시네요. 그 모든 거리치만후회 없어 어, 예. 아유, 괜찮습니다. 뭐 딱... 어, 제가 검색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아, 그래서 모든 걸 잃었지만 여기부터 다시 했습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어제 비포 녹음이니까 네. <웃음>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아, 되긴, 네. 되긴 해요. 네. 버려둔 내 모든 걸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 네 요즘 노래 부르고 음반 작업할 때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노래하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부르는 게 아니라 음. 틀린 지점부터 바로 이어서 부르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집이 가능한 거죠 음. 어 앞서 그 들으셨던 분은 임재범의 비상과 박효신의 뷰리풀 투마로우를 이렇게 두 곡을 불렀는데 네. 조금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임재범의 비상이어서 어. 이 곡으로 애창곡으로 정했습니다. 노래 잘 부른 남자분들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맞아요. 전형적인 곡인 것 <웃음> <그쵸>?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웃음> 네. 실제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음반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또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준 제이지 음악학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특히 1대1로 트레이닝을 해주신 분은 백호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지도해본 적이 없어서 과연 지도 가능할 가 것인가 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음. 해요 왜냐하면 강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입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야 레슨이 좀 수월한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걸 잘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고민의 끝에 가능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같이 해보고 싶다는 도전의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 말로 설명을 드려야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턱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데 저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러면서 지금 네그 입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상대적촉 컨트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귀로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소리를 내는 느낌인가? 아 여기에 힘을 줘야 되나? 이렇게 느낌에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소리를 낸 결과물을 귀로 듣고 판단을 하는 게더 정확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조금 어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발성을 고치는 것보다는 노래를 녹음을 하고 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느껴볼 수 있는 더 노래에 대한 흥미를 더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방식으로 나내 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긋나지 않은 올바른 방법으로 노래 하자 그게 하나가 있고 단언컨대 노래는 최고의 취미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 그게 가장 본능적으로 가장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좀 제한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분명히 되게 좋은 엄청난 추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죠 어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잘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부담감 별로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계속 시종일관 즐기는 마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실제로 이 보컬 트레인, 트레이너가 네. 처음에 그 시각장애인이 노래 부를 때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노래 부를 때그 턱에 모습, 또 음. 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북목인지 척추는 어떻게 되는지 음. 그런 자세며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거북목인지 아닌지도 노래 부를 때 중요한 네, 거네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이 시간의 목적은 내 발성을 고치고 뭐 노래 스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노래는 최고의 취미인 만큼 노래를 하고 음반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녹음 한 이후에는 아,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애창곡이 음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전문음악학원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기회가 또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음. 참여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좋아하고 또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 참여하셨을 텐데 이렇게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는 기회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에 그 비포 녹음이라고 노래 녹음한 거 있잖아요. 음. 이제 그거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비상 부른 분은 네. 노래 부를 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어. 목이 금방 쉬고 네. 몇 곡만 이렇게 불러도 힘든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를 알게 되면서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음.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 온통 내 자신 딱 여기서부터 소리가 바뀌죠? 네네네 그죠? 예,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바뀔 때? 저도 이제 약간 너무 커진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오케이 커진다는 느낌이 예. 들죠 예. 예. 그래서 약간 이질감 같은 게좀 많이 느껴지고 음. 그 다음에 약간 목에 무리도 좀 가는 것 같고요 음. 그런 의미로써 예. 그 부분이 사실 좀 듣기 좋은 색깔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예, 예. 그리고 정확히 아, 소리가 커지지는 않아요. 소리가 커진다라기보다 성대 접촉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아그게 성대 접촉이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성대를 어느 음. 정도로 닫아주냐에 따라서 아, 예, 예. 성대를 가볍게 닫아주면은 예. 하아, 이렇게 공기의 비율이 높은 소리가 만들어지고 예. 성대가 닫히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예. 공기가 덜 섞이고 뭔가 좀더 소리가 굉장히 아, 어, 네, 네. 네, 뭐 답답하다고 표현하셔도 돼요. 네, 네. 자, 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손가락으로 네. 여기 목젖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네. 톡 튀어나온 거, 네. 그걸 만져보세요. 거기 바로 위를 한번 만져보세요. 네. 자, 자 거기서요 턱을 좀 앞으로 빼면서 이 치아를 강하게 담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올리면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 손가락 누른 부분이. 네. 그죠. 네. 이제 근육이 수축했다라고 하죠. 네. 자, 이제 반대로 그냥 조금 멍 때리듯이. 어 하고 턱을 좀 내려볼까요? 우자 턱을 좀더 어. 우 아니 입술을 계속 모으셔야 뭐냐면은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 지도를 해주실지 몰랐어요 네. 성대 접촉 뭐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장애인들도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유익하지 않나 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워낙 좋은 기회다 보니까 또 많이들 지원을 하셨을 것 같고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네그 이미 노래로 인정받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을 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음. 어, 나 노래 좀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해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는 없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음.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노래 녹음 파일을 미리 보내줬고요.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직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네. 노래 잘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선정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창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원 동기와 열정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19명 중에 네명이이 소중한 기회를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거의 5대 1인 건데요. 사실 녹음 파일을 보내준 분들이 19명인 거지 그 전에 문의 전화도 많았고 녹음 파일을 안 보내서 떨어지신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거죠. 음. 네, 그러면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된 시각적인 의 소감은 어떤지 또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사실 노래를 조금 했었는데 응.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노래를 잘 할까? 막 이렇게 그냥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저도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아 이참에 좀 해갖고 잘좀 다시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응. 지원할 때도 이거 사실 녹음 파일을 내라고 했을 었 때부터 응. 그냥 하고 보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됐어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발성은 건드릴 게 없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음이 잘 이어져 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풀려버리고 하다가 풀려버리고 약간 음. 자신감이 없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단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호흡을 써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 애기들 동요 부르는 것처럼 목소리가 입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다? 찢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어둡게 목소리를 내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가 이제 노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그래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 그래서 이제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또 앨범처럼 이렇게 녹음도 해주신다 니까 끌리더라고요 전문적인 분의 도움이라는 게또 필요한 건데 오늘 좀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제가 되게 궁금했던 목에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는 방법 그런 거를 일단은 배울 수 있어서 이거를 적용을 어떻게 할지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하긴 하 한데 그런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 네, 앞에 그 여성 참여자는 노래를 하고 싶긴 한데, 음.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생각을 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녹음 파일 낼 때부터, 어, 일단 한번 해보자 하면 그런 생각을 이제 했고, 네. 안 되면 할수 없고,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죠. 어, 이렇게 마음을 비웠더니까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걸 추천해주고 함께 지원했던 지인은 떨어지고요. 음. 이분이 붙은 거라고 합니다. <웃음> 꼭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떨어지고 친구 따라간 사람이 붙는 경우가 <웃음>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2기생이라고 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건가 봐요. 네. 네. 지난해 연말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일기생이 모집이 됐었고요. 올해 초에 2기생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일기때 아홉 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서 음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CD 받은 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녹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오고 내 손에 있다는 게 너무나 특별한 건데 음. 그 CD를 계속 만지고 노래 듣고 너무 좋다면서 또 언제 하냐고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해요. 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니까 일기는 이번에 참여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일기 참여자를 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참여할 수 없는데 정수진 씨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음, 일기 참여자인데 네. 지금 이 센터에 인턴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음반을 받았던 그 생생한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참여자분들을 보는 거라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는데 일기 때보다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되게 멋진 프로그램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시설에 와서 방문을 해보니까 어 이번에 2기가 더 기대되는 시설면이랑 강사 선생님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긴장의 정도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계속 디렉 을 봐주시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운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확실히 피드백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좋고 그 실제로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갖고 갈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서 딱그 받았을 때 느낌과 지금 그 음반은 네.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음반은 일단은 어떻게 있냐면 제방 이렇게 한 구석에 제 이제 그런 상장들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잘 보관되어는 있는데. 어.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아직까지는 적응, 적응이 안돼 가지고 잘 많이 듣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일기 참여했을 때는 사실 제가 일을 다니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못 했었는데 2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질문도 많이 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음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환경에서 노래 부르고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기들도 음반 받고 나면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요즘에는 음반도 파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CD로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인 거죠. 네, 물론 정식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매품식으로 소장용 CD를 제작해서 드리는 건데요. 내가 부른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의 곡도 담기. 기 때문에 총 4곡 발라드, 트로트, 랩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하나의 CD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CD에는 프로그램 사업명, 또 곡의 제목, 참여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이 또 프린팅이 될 거고요. 묵자 위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점자로도 읽을, 읽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네. 내 음반을 만들어서 받게 된다.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자들도 지금 그런 기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시간에 대해 의미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늘 비슷하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이 조금 더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 활력이 되고 어, 나도 잘할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이 시간의 의미도 들어보시죠 기대도 돼요 어떻게 될지 저도 음반을 딱 받으면 네네. 어떤 느낌 드실 것 같아요? 되게 좋겠죠. 어떤 음반이 내 목소리로 어떤 이제 반주가 입혀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음. 되게 감회가 새로울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텐션을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 나는 이렇,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립에 대한 것에 되게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노래를 하기도 하지만 그 음반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진짜 내가 잘했나?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노래하는 방법도 듣구나. 사실, 음반을 받으면, 제가 원래 제 목소리를 누구한테 안 들려주려고 하는데, 음. 막 들려줘 보고 싶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거 내 거야, 내 음반이야, 이러면서. <웃음> 일단 내가 불렀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음. 그렇게 하면은, 저를 평소에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 주던 사람들한테, 어,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어떤 일들을 할때 이런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다.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조금 알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음반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도요. 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